어이 돌리는거 있음 다 내놔 없어요 나오면 천원에 한대야 어? 이거 뭐야너 죽을래? 짭땅안�당 가봐 으으으으 누가 도와줬음 좋겠는데 음 에이... 에이... 이야, 내 허리 나간디야. 요즘 것들은 노인 공경이 없어요. 노인 공경이 노인 공경만 할줄 알고 말이야. 아이, 나! 잠깐이 할아버지 좀 도와줄 수 있을까? 뭔데요? 아, 이 할애비가 어, 허리가 좀안 좋아서 그런데, 어, 이거 좀그 같이 집까지 밀어 줄수좀 있을까? 제가요? 어, 도와주면은 이 할아버지가 어, 맛있는 사탕을 줄게 어때? 구미가 좀 당기나? 아니요 집에 갈 건데요 음 요즘 것들은 엄마가 모르는 사람 집에 따라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이쿠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몰랐구나 어, 엄마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아이였구나 어... 할아버지가 너무 뿌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해요. 응, 도와드릴게요. 아유, 아유 고마워, 아유 고마워. 아유 이 착한 어린이. 특별히 이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. 자 여기 맛있는 쏘아탕이란다. <웃음> 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 사탕은 네가 힘들 때 너에게 힘을 줄 거란다. 네 힘을요? Uh -huh. 어허. 아이 할아버지 그럼 저 가도 되죠? 어이, 그래. 안른가보렴네 조심하고 안녕하세요. 룰루랄라 룰루랄라. 후아. <웃음> 다녀왔습니다. 리아야,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네?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시골에서 이번에 오이를 이만큼이나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리아야, 너도 같이 먹으려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지 응? 네? 네? 엄마, 그럼 이 박스들이 다오이예요 음, 그래. 엄마랑 아빠랑 요루루가 다 같이 먹어도 양이 너무 많아. 그러니까, 너도 빨리 와서 먹자. 에? 저 오이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? 어? 그런 게 어딨어? 그럼 이 오이들은 버려? 농민들의 핏다머리니 노력의 결과물을 버려? 그, 그, 그걸! 얼른 입 어? 벌려. 오이 들어간다. 어? 오이! 어? 오이, 어? 좀 오이. 좀 쳐! 오이. 쳐! 음~~ 또 시작이네 우와~~ 도박쳐 마귀할몸이 쫓아온다!! 마귀 할멈넌 오이도 먹고 이 매콤한 주먹도 먹어야 될걸!! 으허허허이 아. 미야! 이문안 열어? 이 녀석이 나오기만 해봐라!! 어?! 어?! 어? 갔나? 에휴.. 오이 먹기 싫은데!! 아니, 하지만 오이를 먹지 않으면 엄마한테 잎에 오이와 주먹이 동시에 들어갈 건데 아이.. 어떡하나.. <웃음> <웃음> 오... 오... 어... 어.. 너무 배고프잖아 하지만 지금 내가 다건 아직 엄마의 화가 안 풀렸을 거야 음... 뭔가 없나? 먹을게 말이야 <웃음> 그 사탕은 네가 힘들 때 너에게 힘을 줄 거란다 어 맞아 할아버지가 주신 사탕이 있었지 어, 이거라도 먹어야지 <웃음> 어? 초능력 사탕? 에?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이, 무슨 맛으로 먹자 초코맛 파인애플맛 에? 좋아 야니 복숭아만 먹어야겠대 후후후 음? в а 음? 어?? 오이 아무리�고 b u 는데 어? 어스바라시한 고기 냄새가 어? 어? 어? 어? 어? 이 녀석이 방에서 아직도 안 나오네 이제 슬슬 배고파서 나올 때가 됐는데 여기에 맛있는 냄새가 풀풀 나니 고기를 넣으면 니가 안 나오고 배길 수 있을까? 응? 아라이알게이스미트 허허 야편식허 나쁜 거란다! 오! 어, 폭력! 멈춰! 어, 어, 어? 어이, 뭐야? 어, 뭐야? 화살이 멈췄지? 어, 엄마도 멈췄네? 어? 시간이 멈춘 건가? 어 할아버지가 준 사탕, 혹시? 이런 초능력을? 어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어야지. 어. 어? 어? 뭐야? 분명히 리아가 앞에 있었는데? 어떻게 된 거지? 어? 음식이? 음식이 사라졌어! 내가 꿈이라도 꾼 걸까? 예, 그렇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준 사탕 덕분에 시간을 멈추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멈추라고 말하며 시간을 멈추고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시간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김야 일어나! 리야 일어나라고 오늘 시험 보는 날이잖아. 아유 방을 왜 이렇게 지저분해? 아유 말 더해요. 아, 아이 종이가 대체 뭐야?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는 줄 아니? 빨리 일어나. 어. 아유 얘가오. 타임 스톱 어? 허 시간을 멈췄으니까. 아유 그냥 더 자야겠다. 아 능력 진짜 좋네. 어휴. 2000년 후 음, 어유 어, 잘 됐다 어유 이제 학교에 가보실까? 어, 어. 빨리 이런! 어? 어? 이, 얘가 어디 갔지? <웃음> 내가 요즘 왜 이러지? 매번 헛것을 보는 것 같단 말이야 <웃음> 어, 지각까지 1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에게 문제가 되진 않지 롱 천천히 걸어가도 되지롱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어가도 되지롱 어우 여기있는 이 멍청한 핑크색 머리는 나보다 우후 한참 일쭉 나갔으면서 나보다 누리지롱 어? <놀람> <놀람> <놀람> 시간을 멈추는 능력 덕분에 지각도 안나고 진짜 좋다 좋아 <웃음> 어? 선생님하고 우리 반 애들 다 있네 시간아 불려라 어? 어? 김니아쿤 언제 왔어나 방금 왔어 어? 나 반가웠어. 어... 오늘 하필이면 시험날이야 너무 힘들다 응 리아 군 공부했어? 아이 물론 나도 엄청 많이 했지 헤헤헤 <웃음> 난 공부할 필요가 없는자자 자. 시험 시간 5분 남았다 못푼 사람은 빨리 풀도록 헤헤 <웃음> 이제 그럼 나도 풀어볼게 타임 스톱 <웃음> 난 그냥 정결를든거다 뺏기면 되니까 <웃음> 개 <개굴>. 호. 오 <웃음> <웃음> 어, 수지는 오늘도 엄청 이쁘구나 오늘 용기내서 인사해보는 거야 아 진짜? 그랬단 말이야? 어.. 어 저기 수지야 어, 어! 어! 이, 이. 뭐야! 어, 갑자기 배 안에서 똥이 꿈틀거려! 어, 똥방귀가 나올 것 같아! 어, 지금 만약 방귀를 낀다면 수지한테 나는.. 나는.. 타임 스톱! 어 시원..났다 시간아 불려나아 어, 리아야 무슨.. 어? 이게..이게 어, 이게 무슨 냄새야? 리아야! 너 저녁에 된장국 먹었니? 어! 냄새! 어? 시간을 멈췄지만 냄새까지 생각을 못했네 어 학교가 끝났어. 내냥 기회 뿌리 조츠 도. 나비야. 클로가 배 안돼 아우, 누가 좀 도와주세요. 아우, 어? 위기. 위기다. 저걸 내가 도와줘야겠어. 타임스톱 오, 좋았어. 내가 도와줄게. 고양아. 으 자, 자, 이제 걱정하지 마. 야옹아. <웃음> 어유 학생 정말 고마워요 어 학생이 없었으면 지금쯤 우리 나비는 어아 별것도 아닌걸요 에헤헤 <웃음> 와우 에이, 에이, 뭔가 이렇게 능력도 생기고 사람도 구해주면 어나 마시 슈퍼 히어로 된거 같잖아 으 왜, 헤와우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한테 돈 가지고 오라고 하는 잘생긴 니가 밉다 잘생겼으면 얼굴값을 해야 할거 아니야 이 녀석아 아휴 안되겠다 좀더 엄청난 걸 줘야겠는데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아휴 이만하면 됐다 가야겠다 아 그러게 왜나 괴롭혀가지고 <목소리> Okay.